안녕하세요. 팝도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물건을 내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해외에선 단종된 물건이에요. 해외에선 단종된 물건인데, 이게 한국에서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해외에 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아예 아마존 자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지금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만년필이에요. 이번에 소개드릴 만년필이 조금 특이한 데요. 조금... 뭐 물론 국내산 마녀필이 아니지만 네그립 your i d e a s 라고 되어있는어 되어 포장지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하... 파브카스 데 그립2011 2011년이라고 이게 2011년 한정만 한정판 마녀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지금 2018년이 난 저한테 들어와 있나? 라고 한다면 한국의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만년필시장이 그리, 막, 이렇 호황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그런 데가 아니라서, 오히려, 제국은 아마도는, 네, 지금 무려, 이렇게, 한정, 한정판 카트리지거든요 이게. 한정판 패키지거든요. 이게 지금, 컨버터랑 컨버터랑 이게 카트리지랑 본체랑 다 있는게 이게 한정판이에요 한정판인데 그대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시구요 일단 저는 이걸 다른 잉크를 넣을거기 때문에 지금 꺼낼 수 없는 잉크를 넣기 때문에 한번 그냥 외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티커가 여기 붙어있구요 그 다음 여기에는 말 그대로 그립2012라고 여기가 그, 그립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게 실리콘이면 이게 떨어지기 쉽거든요 이게 전에 라이팅크 만년필안 좋은 추억이 있는 어, 안에 카트리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어아 이거 카트리지 이거 아 이거까지 챙겨주는 센스 죽여주고요 엄청나네요 야. 이게 한정판인데 이게 아직도 한국에는 있어요 <웃음> 네 지금 사실분들 빨리 사시는거 추천드려요 이게 지금 제가 샀을때 제가 이마트몰에서 제가 2만4천원인가 2만천원인가 주고 샀어요 되게 싸게 샀거든요 이게 약간 한국의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한국은 이게 아무리 좋은 만녀필이고 이게 한정판이 나오더라도 특이한 캐릭터성이 없으면 이게 약간 특이한 캐릭터속이나 완전 특이하지 않고서야 정말 이런 식으로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거, 그리고 거진, 떨이로 샀거든요. 떨이로 완전, 원래 2만 5천 원인데 2만 천 원으로 칼이라는 가격에 샀거든요. 었 그래서 되게, 네, 좋은 만년필을 되게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렇게 오늘 팥도서또 마치고요. 제가, 와,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아예 고정이 돼있어서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포토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